달빛기도 한가위에 이해인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림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더 환해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더 둥그러워지기를 두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 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